맛있겠는데? 아니면 이걸 다시 이렇게 조립할 필요가 없나? 있나? 이따 먹, 먹방 찍을 때 어떻게 하려나? 중간남님께서 보내주신 싸이버그 오 진짜 왜 이렇게 싸신거야? 진짜 대충 싸네 와우 뭐야 눅눅한데? 이거를 그냥 먹으면 안되지 에어프라이어에 한번 돌리면 살아날려나? 몇 도로? 아까 보통 치킨이 170도에서 2, 3분이었으니까 얘도 그렇게 해보자. 아, 뭐야? 와우. 대박이다. 와, 장난 아니다. 한번 뒤집어서. 여기, 여기가. 여기. 소스 안 묻은 데를 바짝 익히자. 더 돌려. 150 해볼까? 그럼 바삭해지나? 사이버거 먹을까? 패티 내장 빵이 두장 사이즈 사이버거, 사이버거 빨리 하면 사사사사 사이버거 봉사 운드턱 어, 빠지겠는데?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좋아요 사이버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거가 뭐냐면 이따가 만드는걸 보시면 <웃음> 알게 될겁니다! 자 그러면 그냥 사이버거 먼저! 사이버거는 이따가 사이버거 때도 많이 먹을거니까 지금은 그냥 사이버거에 매콤소스를 찍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내 얼굴 너무 작게 보이는거 아니야 나쁘지 않은데, 괜찮은데, 이거 스리라차 소스거든요. 맛있네? 자다. 자. 아, 매워. 자, 그러면 사이버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빵을 집고 패티를 올립니다. 하나. 감이 벌써 왔다고? 천재데 둘, 셋, 넷. 그리고, 덥습니다. 이게 바로, 패티 4장, 빵 2장, 사이버거. <웃음> 어, 턱 빠지겠는데? 턱이 아니라 얼굴만 해! 와우! 아, 이거 먹으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안 되나? 그러면은, 다른 사이를 만들죠. 아, 뭐야? 그럼 빵이 3개잖아? 빵 4개, 패티 2개 하려고 했는데 어, 아! <웃음> 피클 4개 패티 2개 빵 2개 이래서 사이버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맛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먹다가좀 느끼하면 약간 뭐 겉절이 같은데? 와, 자데데 버거킹 패티 진짜 맛있네! 아! 맘터치 패티 맛있네요 콜라가 필요하다, 콜라! 와, 이거 소리가 거의 뭐.. CF급 아닙니까? 배부르다 마무리 배부르네. 잘 먹었습니다. 아, 오, 엄청 엄청 배부른데요. 와. 댓글 중에 햄버거 최대 몇 개나 드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3개! <웃음> 콜라 먹으면 3개고 안 먹으면 3개 반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사이버거 기준으로 근데 사이버거가 보니까 중량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 3개면 진짜 많이 먹는 건데? 이거 야... 이게 평균 몇 그램이냐면 아! 중간남 컨텐츠에서 확인해 주세요! <웃음>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